자, 오늘은 속눈썹 펌도 하고 팡우르도 만들고 오늘은 초론이의 속눈썹 샵앤 꾸카페! 자, 오늘의 첫 번째! 음. 딸기도 이렇게 키친타월에 닦았고 청포도 이렇게 닦아서 꼬치작업을 하고 있어 여기다 설탕 부, <웃음> 설탕 부어 어? 냄비에 설탕 부어. 무사 어 살, 아직 불 켜지 말고 음. 설탕 한컵한컵 한컵 넣고 그거 3cm 넣고 고루 펴준 다음에 고루 음. 펴준 다음에 저으면 안 된데 얘를 음. 그리고 가만히 뜨는 거야. 어 물을 넣어주고. 끓이래 이대로 그거를 계속 그냥 이렇게 끓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끓, 끓이면서 보글보글 끓대 보글 보글 그러면 이제 끝이네? 그다가 묻히면 끝이네? 아니자아니자아니 끓으면 약불로 응, 약불로 또 끓여주래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그랬어 유튜브가 다빈이라 점점 이렇게 방울이 끈적끈적하게 늦게 지고 있어요 여기 32살에 탕으로 만들어 먹는 소감이 어떻습니까? 어.. 창피한 이요 <웃음> 음.. 처음 보내 줘야 돼.. 어.. 창피한 이요 <웃음> 자! 이 정도로 완전 이렇게 묽게 돼가지고 굴.. 한 번만 굴 일했어 응 됐다 오 나의 성격에 이제 끝을 봤어요 탕후루 끝!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자 하나, 하나씩, 하나, 하나 아니야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이거는 그냥 <웃음> 생과일 주스 끝! <웃음> 끝! <웃음>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양의 탕후루가 완성되었어요. 자, <웃음> 자 일단 우리 이제 시식을 해봅시다. 자자 소리 들어봐요. 딱딱해, 딱딱해. 무슨 소리 들리죠? 자. 어? <웃음> <웃음> 아, 어, <웃음> 지금, 우리 탕후이 2차전이 시작됐어요. 약간, 요거는 다른 방법으로 중탕에 끓이고 있고, 이거 꼬치를 딸기에 두 개씩 꼽았어요. 될 대로 대라지 컨셉. <웃음> 종이 오일에 깔면 부지 않는다. 이제서야 종이 오일을 깔고 있는 우리 똑똑한 우리 세 명입니다. 어, 야, 까어 오, 할수 있나? 야, 이거. 깔끔해졌어. 어, 타우라 챙겼어. 어. 야이 야, 그럼 차라리 그냥 응. 젓가락에다 꽂고. 2차 말림중이에요말르는 시간동안 우리는 속눈썹 셀프펌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롱이가 또 뷰티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럴때 인력을 또 이제 또 사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속눈썹 펌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음, 이거 왜 묻히는거야? 对희성 고니다 솜님 감사합니다 와, 진짜? 진짜 완성 우와. 진짜 쌈으로 왔지 응. 손썹 펌까지 완료했고 이제 우리는 밥 먹으러 나갈건데 밥 먹으러 나가려고 카메라를 들고나가기에는 굉장히 재미될것 같아서 오늘의 유튜브는 여기서 끝! <웃음> 여러분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아, 아. 안녕! 아직 그, 그렇게 외가리들 없이 할거야? 시작! 안녕! 안녕!